여기는 베트남의 미국식 식당이라고 해서 이제 폭립이랑 그리고 브리스키 맥주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여기 베트남 현지인들은 거의 안 오고 한국에 이제 방송이 한번 나갔던 적이 있나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브리스켓은 바로바로 바로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집은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할수 없는 상태라서 아마 브리스켓이 솔드아웃됐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전문점이지 않으면 은 식는 순간 브리스켓은 맛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있나 싶어서 브리스킷을 시켰더니 솔드아웃이라고 하네요 지금 다 샀는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관리가 힘들어요 폭립이나 이런 거는 관리가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소고기 브리스킷은 정말 관리가 힘들어요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가민이질입니다닭껍질 찔려요 진짜 찔려요 뭐 왔다 이게 29,000원 정도 되는거지? <목소리> 아이 아예서 29,000원이니까 한국으로 치면 엄청 싼거거든 그래서 여기 한 달에 많이 오나 보다. 나경나 원래 그기한 먹는 이가있아우 비해 가성비는 끝내줍니다 근데 가베피는 진짜 맛있었고요 치킨은 좀 별로였고 그리고 제일 많이 먹는 메뉴를 선택해서 드시는게 실패를 하지 않는 노하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장점은 일단 가성비는 끝내줍니다 한국에서는 절대로 이 가격으로 먹을 수 없는 가격이죠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음식만 계속 먹으면 또 질려요 그렇다고 한국 음식만 계속 또 찾아다닐 수는 없고 가끔씩 미국식 음식도 드셔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맛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거지? 이렇 이나라, 이나라 말 야한? 야한 야한 근데 거기 뒤에 맛있다 가지고 있어? 꽈, 꽈는 꽈, 꽈, 꽈, 남도 식당, 과단, 식당. 야, 야한, 야한, 야한, 야한, 우, 모니스 맛있는, 맛있는 식당이라는 뜻이야 음. 그리고 여기는 전세계에다 있어 음. 음. 음. 기밥도 있어 그래 <웃음> 이것도 안 먹어볼까? 응, 9,436 메뉴가 어마어마해 전세계 음식이 다 있어 그래. 먹고 이것저것 먹다가 시키면 되니 자 치키자 그래. 바로 나오네 저기요 안 했어 <웃음> <웃음> 오늘이 3박 4일 일정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3일 동안 술을 계속 먹었어요 회장하러 쌀국수를 먹자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쌀국수집인데 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정도의 수준의 쌀국수 집입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해서 왔는데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다 있어요 어 아까 메뉴판도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메뉴가 여기 야한 응언입니다이 집이 메뉴는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야 실하고 일하고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나봐 일을 이렇게 쓰고 실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니까 딱 구분이 네 14개 시켰지? <웃음> 많이 시켰다 배 터지게 먹자 우리 여기 14개를 시켰습니다 메뉴를 메뉴 14개 시켰어 외국 애들은 하나씩 시켜놓고 먹고 있는데 우리는 다섯 명이 와서 14개 시켰어 어쩔 수가 없는 게 서양 애들은 진짜 각자 하나씩만 딱딱 먹고 자기 것만 먹잖아 근데 우리는 같이 먹으니까 이것저것 다 시키는 거야 예전에 그 유럽포차 포차에 와서 흑인 애가 한 명은 칠리마늘치킨 한 명은 김치만 따로 시키더라고또 <웃음> 같이 먹으려나 했더니 김치만 먹고 있어 <웃음> 그래서 깜짝 놀랐어 김치 맛있대 근데 그러니까 소주도 각자 한 명씩 나발로까은거 그러니까 그게 문화인 거야 얘네 문화 흑인 여자 세 명이었거든 한 명은 칠리마늘치킨 한 명은 짬뽕탕 우리 짬뽕탕 이만해 <웃음> 그걸 또 혼자 다 먹고 있고, <웃음> 한 명은 김치 뭐, <웃음> 김치 달라는 거야. 김치 요만한 거 그냥 줬어. 한 명은 김치만 먹고 있고, 짬뽕탕 먹으면서 <웃음> 근데 그거 고통스러웠을 거야. 김치만 한 고기 다 먹었어. 뭐가 벌써 나왔다. 이 분이랑 저거 농마 소스랑 섞어 먹어야 돼. 물을 살짝 부어줘야 돼. 조금만 또 찍어 먹어야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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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향이 진짜 강하다. 이게뗀 거예요? 어, 뗀다. 맛있다. 음. 먹어볼까? 음. 야채랑 같이 올려서 먹는 느낌 빵인데? 빵 음. 이거 음. 음. 음. 음. 음. 음. 버텀빵 같아, 버텀빵 아, 나 예전에 과자를 넣는 거 보고 아니, 빵은 아, 바삭 이거 어안나 어, 나는 국물이 빨리 나서 음. 좋겠어. 나도. 음. 나 도제카. 맞다. 내가 되게 인상깊었던 게 음. 이거를 잘라줘서 라이스페이퍼를 가져와 거기에다가 야채 하나 음.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하나씩 해서 한 명씩 주더라고. 어렵. 하나 씩 줘? 아니 아니야. 아니 음. 음. 아, 국물은 뭐야? 국물 없는 데국 없어. 나이게상이 아니었어. 국 없어. 국물은 없나국물없물 밥이랑 싸우는 것 같아 <웃음> 밥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이음색이 전체적으로 다 맛있습니다. 맛있고 깔끔해요. 깔끔하고 저희가 14가지를 시켰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배가 이제 차려고 막 계속 올라오네. <웃음> 호치민에 오시면은 이집 들려서 한끼 정도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호치민 분위기가 물씬 확 풍기니까 분위기에 취하고 음식에 취하고 마지막에 콜라에 취하고 <웃음> 맛있어요. 한번 꼭 들려서 한번 드셔보십시오.